어, <웃음> 좋은 소식도 많을 테니까, 골반 <웃음> <꿈만> 기다리세요, 여러분. 감사합니 <웃음> <사랑해. 웃음> 네, 수고했어요. 네. <웃음> <웃음> 아,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, 아,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아, 사실, 너무 잘, 그, 충격성이 좀 약간 덜 돼가지고. 감사합니다. 아, <웃음> <웃음> 네, 시작하기 전에 수호가 디테일을 다 알려줬거든요. 오우. 아, 수호가 저렇지 직접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맞춘 게 있다고. 오우. 네. 오우. 드라마 처음 때면 몇번연습하서 같이 연습을 많이 못해서 저는 좀 아쉬웠어요. 네. 잘했어. 잘했어. 그래. <웃음> <웃음> 네,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엑스 멤버들과 엑스한 함께 무대를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기 얼마나 잘했는지 여기 진짜 있어요. 지금 여기 뒤돌아보면 여기 엉덩이가 빠져요. 여기 지 <웃음> 빠져요. 네, 정말 우리 엑소, 네. 내가 말했잖아요. 아, 스폰 시원하게 하면 안 돼요? 아요 한번 해 주세요. 아, 네. 네, 아니, 해주세요. 네, 네, 아, 아 제가 아, 되죠. 그렇죠. 분해요 그러니까 네, 네. 네. 어, 그사람마다그 그, 그 고시라는 게 네. 그 3개월, 10개월이 붙 네. 그렇죠. 네, 다음 반기에 나오지 나잖아요안 나왔어요. 그냥 깔끔하게 백현이 나오면 할게요. 네, 그죠 백현이를 빨리 기다려야 돼요. 빨리 나오면 돌아가실 때 조심히 눈, 눈 와가지고 미끄러우니까 조심히 돌아가시고 네, 또 만나요! 안녕! 네 와. 우선